가 오다가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구름이 너무 예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바람도 되게 많이 불어요. 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급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제가 사실 지금 빨리 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가방에 뭘 놓고 다니는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짠. 우선 이 가방은 레이드백이라는 브랜드에서 구입한 가방인데 제가 올 여름에 좀 화이트백인데 굉장히 좀 미니미니하면서도 실용적이고 뭔가 심플해서 뭐 정장이나 캐주얼 다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을 엄 처음 찾고 있었어요. 레이드백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돼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구입한 가방이거든요. 컬러는 완전 화이트 화이트, 완전 생 화이트 컬러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완전 하이트여가지고 굉장히 디자인도 심플하죠? 끈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좀 짧게 매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깜똥하게 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옆으로 매면 이 정도? 이 정도 높이에 오고요. 저는 딱 이게 좋아요. 그리고 어마야 이것보다 더 짧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조절을 하면 돼요. 더 짧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숄더에서는 길게 맞춰놓는 이유가 이렇게 크로스로 좀 깡통하게 매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좀 매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짧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기장이 딱 좋아요. 정말 뭘 꺼내기도 편안하고 그냥 어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이런 화이트백은 청바지에 같이 입으면 잘못하면 이염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깡통하게 매면 청바지 닿는 면적이 없다 보니까 이염이 될 걱정도 하나도 없고 딱 좋더라고요. 요즘에 완전 데일리로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가죽은 완전 소가죽인데 좀 소프트한 편이에요 바닥은 되게 말캉말캉해요 안에 이렇게 그냥 플립으로 되어 있고 벨트로도 할수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로 근데 이 찧고만 가방에도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짜잔! 뭐가 이것저것 많은데 우선 지갑 이거는 프라다 지갑인데 제가 원래 명품을 별로 그닥 선호하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선물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명품 지갑 그냥 막 들고 다녀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 들고 다니니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갑에 뭔가를 되게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살짝 보여드리면 엄청 뭐가 많죠? 영수증에, 막 현금에, 카드에, 뭐 신분증에 다 넣고 다녀가지고 제 지갑이 터질 것 같다며 준 선물이에요 근데 진짜 두꺼워서 그런지 많이는 들어가더라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꽤흐를 가지고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때흐랑 잘 어울리는 그런 날이에요.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향수이고요. 오늘은 운전을 해야 하니까 차 키. 아, 요거는 에보프림이라고 달맞이꽃 종자유 영양제예요. 근데 요거 피부과에서 추천해주셔가지고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 이게 여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달맞이꽃 종자유가 그래서 저희 엄마도 탐내셨다가 안 드신다고 이게 하루에 네알을 먹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알이 크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네알을 먹으려니까 엄마는 이것저것 챙겨드시는 게 많아서 싫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번 먹는 거라서 까먹을까봐 가지고 나가는데 결국 또 바로 안 먹으면 까먹겠죠? 아 그리고 립! 립 진짜 많죠? 짜잔! <웃음> 제가 오늘 바른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바비브라운의 럭스 립 컬러에서 브로케이드 하고요. 바비브라운의 럭스 립 컬러 라즈베리 핑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맥의 마이 트윗이에요. 저는 퍼스널 컬러를 받기 전까지는 제가 봄 웜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웜톤스러운 걸 너무 많이 바르고 웜톤스러운 옷만 입고 그랬었는데 퍼스널 컬러를 딱바꾸 나서 립 컬러를 딱 바꾸니까 확실히 얼굴에 브라이트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제가 쿨톤 컬러가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데일리로 바르는데 완전 쨍한 핑크거든요. 근데 요것만 바르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같이 섞어서 발라줘요. 요렇게. 얘는 조금 보라, 보라한 느낌이에요. 라즈베리 핑크를 저는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풀립 거의 비슷하게 발라주고 안쪽에만 브로케이드를 살짝 발라줘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너무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고 한톤 눌러주니까 딱 예쁘더라고요. 여름 쿨톤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저는 오늘 마이 트위디를 정말 요 테두리에 살짝 요렇게 둘러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위에다가 립 맥시마이저를 살짝 얹어줬어요. 볼륨감 있게 하는 게 훨씬 제 얼굴에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디올 거가 굉장히 화하면서 어, 정말 입술도 빵빵하게 잘 살려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입술 도톰해 보이고 싶은 분들에게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올 립글로우 이거는 제가 그냥 핑크색 컬러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 최근에 나온 굉장히 누드톤의 그 핑크 컬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거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이것도 단안이기 때문에 우선 이걸 다 쓰고 그걸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냥 데일리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딜가나 그냥 쓱쓱 쓱쓱 발라주면 발색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발라주기도 하고 정말 그냥 다 발라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입은 진짜 근데 많이 갖고 다니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지 몰랐는데 맞네요. 어, 이제 나가봐야 할것 같아요. 다시 가방에 다 넣고 근데 이렇게 다 넣어도 아직 공간이 있어요. 아, 간식을 빼먹었다. 잠시만요. 짠! 간식, 간식. 저는 젤리를 진짜 사랑해요. 완전 젤리파예요. 그래서 동상이몽 볼때 짠득짠득과 쫀득쫀득의 차이를 아는 가끔 너무 피곤할 때 운전을 하면 막 졸려요. 그래서 졸릴 때 뭔가 입에서 쫙쫙쫙 씹어줘야지 좀 잠이 깨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하리보를 들고 나갑니다. 스타믹스 저번 날에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전 스타믹스도 좋아하고 지렁이도 되게 좋아해요. 너무 TMI인가요? 가방에 넣어놓들어 갈까요? 오! 안 다치나요? 다쳐라! 완전 빵빵해졌네요 <웃음> 가서 얼른 빼야지 하리보는 아무튼 저는 이제 나가보려 합니다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켰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진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